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제가 명리학 강의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자주 요즘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지금 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 국민 모두가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빨리 극복이 되고 각자가 자기의 길로 가서 마음껏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날짜, 시기가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하며 또 여러분 앞에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또 명략에서 조금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명략에서는 음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음과 양의 법칙.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나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을 반대 입장에서 는 변론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명약에서는 공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음 속에는 양이 있다.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는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도 함께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느냐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에는 양이 있다. 양 속에는 음이 있다. 제가 한 가지 이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두가 있습니다. 호두, 호두.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뭐, 그다음 대추, 뭐그 다음 대추, 그... 그... 뭐야? 밤도 있고. 밤도 있고 수박도 있습니다. 자 이쪽은 뭐가 있냐? 대추가 있습니다. 대추가 있고 그 다음 복숭아가 있습니다. 복숭아 그 다음 복숭아가 있고 어, 여기 또 귤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귤. 아, 귤 복숭아 있고 자두 있고 자두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제가 잠깐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어떤 차이가냐? 여러분 한번 여기 작게 보면 여기에는 호두, 파인애플, 바나나, 밤, 수박은 어떤 특성이냐면 겉이 겉이 굉장히 딱딱하다 이걸 이야기니다 딱딱하다. 딱딱한데 그 안에 속을 보면은 굉장히 부드럽다. 호두. 겉이 딱딱하지만 그 안에 까놓으면 아주 부드러운 게 있습니다. 파인애플 딱딱하지만 그 안은 부드럽습니다. 바나나 그안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밤도 딱딱하지만 찌고, 나면서, 찌고 나서 먹으면 굉장히 그 안은 부드럽습니다. 수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추는 뭐냐? 겉은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속 안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복숭아, 자두, 모두 굉장히 그 안에는 씨앗 단단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 사과 이런 것거다 전부 다 겉은 굉장히 부드럽고 얇습니다. 얇은데 그 안에 보면은 단단한 씨앗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명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를 외양 외양 내음이라고 네, 부른다. 내음. 네, 겉은, 겉은 양이나 속은 음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얘는 왜음 내양이라고 그릅니 내양. 겉은 음이나 속은 양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얘는 겉은 거칠고 투박하나 속은 부드럽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편적으로 명학에서 이걸 남자로 봅니다. 남자. 이것을 여성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있는데 겉은 부드럽고 이렇게 속은 양한데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를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유, 내강, 외강, 내유로 보겠죠. 이거는 외강. 외감 내유. 그리고 이것은 외유, 내강. 전역적으로 외유. 부드러울 유자에다가 아는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외유, 내강. 겉은 부드러워, 속은 강하다. 이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여성들이 알차다 이걸 야기죠 그러니까 속이 든든하니까 어쨌든 남성보다는 더 힘이 있고, 결국 끈기와 힘은 있다. 수명도 그래서 더 길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걸 저는 상대 속의 공존이라고, 공존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존 속의 상대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쪽 명리에서는 이것을 공존 속의 상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대 법칙. 그러니까, 함께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존.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음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공시에 가지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음과 양을 가지고 있다. 자유로 보면은, 우리가 여름이 되잖아요? 여름은 우리가 화로 봅니다. 근데 여름철 화가, 화에 됐을 때는 뭐냐? 더울 때는? 한 것을 찾습니다. 술을 찾습니다. 겨울에는 춥습니다. 음입니다. 그럴 때는 양을 찾습니다. 가을에 봄에는 따뜻합니다. 그런데 습합니다. 가을은 춥지만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성을 늘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살아있는 만물은 양쪽 음, 양과 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가야 하냐. 어차피 공존하고 있다. 성공과 실패는 늘 공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명략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명략은 깨달음의 항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26년째입니다. 사주명략의 장점은 뭐냐면 어떤 상황들이 지면했을때 자기 사주를 수도 없이 풀어봅니다. 저도 제 사주를 아마 수천 번, 천번 이상 더 풀어봤을 것입니다. 왜? 하루에도 열두 번도 풀어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가 이렇게 풀게 되고 좋을 때는 왜 좋은가 풀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해서 제가 거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힘든 걸 겪은 것을 잠시 잊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리를 모르게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늘을 원망하게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느냐. 그러나 하늘을 원망하기 전에 제가 제것푼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제가 거기서 깨닫고 제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약은 음양에 음양에 관련된 것을 가르쳐주는 학문이고 중음의 학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는 명학은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저는 왜 어려운가 자꾸 분석해 보게 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죠? 힘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 겁니다. 밖에서 영업할 수 있는 근거가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니 회사 사장은 나름대로 대표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 직원들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걸 말하면 진짜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공존이 있더라. 그래서 마음을 다스자 저는 오히려 겉과 속이 좀 다르게 살자. 근데 겉과 속이 다르게 남을 사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 좀 변하자. 자신을 좀 편하게 하자. 내 자신을 편하게 해서 약간 좀 변덕도 좀 부리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명 3 소중하고 귀하니까 적정선에서는 조금 변하자. 왜안 변하려고 하느냐. 왜, 왜 통수 외모적으로 왜 가야 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조금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변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말이죠. 법원에 가보세요. 법원. 법원에서 송사시이 붙으면 없는 거짓말, 무진장 겪게 됩니다. 송사 한두 번 겪어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왜? 없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남편. 결혼하기 전 연애할 때는 남편이 이랬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데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부드럽데 결혼해보니까 이건 영 아니야. 연애 시절에 그렇게 잘해주는데 결혼하고 오니까 아니야. 또 반대로 연애 시절에 별로 신통치 않아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잘... 수도 없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는 누구든지 사주를 갖고 태어난 만물도 그렇고 모든 식물도 그렇고 다 변하게 돼있다. 그러나 영적인 동물 사람은 얼마나 더변한다 수십 뱀 된다 안 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안 변한다 초질과이다 순없이 많은 판단과 결정하면서 변한대요 제가 사주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냥 막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갑진이 있습니다. 임신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적어보겠습니다. 만약 무신이다 무신이다 그러면 갑인이 되겠죠 자, 이 사주 원곡이 갖고 있습니다. 사주 원판. 갑진 임신. 그러면 여자, 남자는 벌써 틀리겠죠. 다르게, 다르게 풀어 갑니다. 사주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토를 갖고 있어요. 토인데. 토니까 그게 흙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산이네. 토니까 여기서 가을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을 산은 좀 외롭죠. 여기는 나무가 있어줘야겠죠. 나무가 있고 햇빛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좋겠죠. 산을 갖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한다. 태양빛이 있고 계곡이 있으면 뭐냐. 이 산은 명산이다. 사람들이 놀러오겠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안 놀러와요. 그럴 때 외롭다. 힘들다. 고통이 있다. 산은 산인데 나무가 없으면 민둥산이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얘네들이 타고났지만 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라 운이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지요임계 갑술 물해 정자, 정축 이렇게 나이에 의해서 나이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다시 얘한테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제가 이 사주 원국은 밭으로 봤습니다. 밭늘 강조해 밭이다. 그냥 밭으로 생각해 보자 밭인데 운은 이렇게 운은 계절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밭에 봄이오냐 여름이냐가을이냐 폭풍이 몰아치느냐 아니면 감우냐 감으로서 예를 면이 밭에 안되는다 이런 걸 물에서 시시각각 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이때는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해놨는데 때로는 그것이 뭐냐. 농작물이 망치기로 하죠. 얘찰심어 하는데 가뭄에 의해서 아니면 비바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는 변해야 한다는 거죠. 안 변하면 안 된다는 걸이야기죠 변합니다. 변하게 돼있어 모든 사람은 변한다. 안 변할 수가 없다. 그런데 누가 조금 더 색깔을 내면서 변하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사주사고 약한 사람이에요. 약하고 사주와 신약사주들 형충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빨리 하는데 왜? 급하고 직선적이니까. 사주가 신강하면잘 표현을 안 합니다. 그러나 신강한 사람도 다 변한다. 왜? 자기가 중요하고 결정적인 때는 변한다. 변하는데 보이지 않게 변할 뿐이다. 이렇 보는 거죠. 하늘은 알고 있겠지요. 안도 알고 있겠죠. 다 변하는데, 거기서, 잠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좀 얄팍하게 변할 뿐이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그 정도는 좀 변하자. 얄팍하게 변하면서, 자기 삶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안배라는 사람이 어딨냐는 게, 사주에서 안배라는 게, 다, 계절의 기운이 들어온데, 봄이 오고, 여름이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데, 이 사주에서 봄, 여름, 가을다 들어온데, 크게 보면 은 크게 몇 년간 감을 수 있고 또몇 년은 굉장히 좋은 날씨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럼뭐냐 조금 변하자 마음을 좀 변하게 자 이거죠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좀좋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질문하면 심장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다 심장 오장이라는 것이 있더라 오장 간장 심장, 위장, 폐장, 심장, 콩팥장, 이렇게 보지요. 이 다섯 개의 오장이 있다. 오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서로 끈끈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심장이다. 이렇게 보죠. 심장. 심장. 심장은 마음심장이다. 마음심장.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마음에 의해서. 예, 이빛 이것은 우리가 화를 뭐라고 하면 시간으로 봅니다 시간. 눈으로 봐요, 눈. 이 눈입니다, 얘는 눈. 모양상은 눈이에요. 눈이 모든 것을 보게 먼저 보게 됩니다. 보고 판단하고 뇌한테 전달을 해줘요, 뇌. 이 말은 뭐냐? 심장이 바로 뇌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른냐면 시각이 빠르다는 빠른 것이죠. 눈에서 보고 모든 것에서 길흉화복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있어 보세요. 안 보이면 뭐냐 좋은지 안 좋은지 눈에 안 보이면 판단과 결정을 얘가 잘 못합니다. 머물러 있어요. 근데 정체돼 있어. 요 근데 얘가 보면은 모든 만물 눈 떠임과 동시에 아침 기상한 거, 저녁 잘 때까지 만물을 쳐다보는데 그 만물의 수만 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얘는 늘 변하죠.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걸 야깁니다. 이렇게다 저렇게다 하루도 수십 번 변덕 부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얘기죠. 그런데 이 심장이 마음이다. 그래서 유심론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모든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잖아요. 옛날 조상들이. 모든 것은 뭐 귀장, 폐장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다.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냐? 제가 늘강조하지은 오른, 왼쪽 심장 마사지를 시계방향을 해주자. 그냥 이렇게라도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면은. 그러면 심장이 위로를 받습니다. 심장 위로. 얘가 위로 받으면 뇌가 편안해요. 어차피 이 뇌가 좀 편안해집니다. 어차피 이 지금 이시국에서 이것만큼이라도 5분, 10분 답답하고 숨이 막힐 같으면 심장 마사진 해주자.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조금만 대화를 나누자. 조금만 내 심장과 대화를 나누자. 힘들지, 힘들지, 조금만 참자. 왜? 어떤 놈나안 도와주니까 왜?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니까 자식도 누구도 다 상처받고 힘든데 누가, 나,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해나가자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해주자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좀이 시기를 넘겨보자 이렇게 보고 조금 변덕도 부리면서 내 심장을 좀 편안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마무리 를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극복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그냥 억지로 이겨내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견디는 것보다 어차피 내가 내 마음을 잘 이럴 때 대화나 해보자 심장하고 대화를 해보자 야 힘들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심장 부르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들거냐 힘들 이렇게 해주자. 왜 누가 유효를 안 해주고 나 스스로라도 유효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넘기자. 이 시기 넘기고 풀어나가자. 그리고 명리는 괜찮습니다. 한번 공부해보면 가볍지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띄엄띄엄이라도 한번 해봐라. 왜? 하다 보면 은 그래도 이명리는 묘미가 있습니다. 아하 아하 아하 이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수양이다. 자기 깨달음이다. 자기 성찰의 학문이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고. 그리고 스스로가 잘이 시기를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체 다이 시기 어려운 시기 넘기고 자기 계를 갑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음의, 심장에 심장을 따뜻하게 해주자. 얘가 따뜻하면 모든 것이 다 자란다. 얘가 따뜻하면 나무도 자라고, 뇌가 자라고, 얘가 자라면 어둠이 없어지고, 얘가 있으면 빛을 발휘하고, 얘가 있으면 대지를 밝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장만 잘 마사지면 오장, 육부가 다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는 건 뭐냐?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겠죠. 따뜻해진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뜻해지야 합니다. 몸이 따뜻해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심장 마사지고, 심장을 따뜻하게 하자. 그러면 가장 먼저 뇌한테 전달할 것이다. 뇌가 오장육부 다 컨트롤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참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